이제 저희가 특수 제작한 골대에다가 수술 12개를 던집니다 저거는 볼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골대예요 크록스맨 시즌1은 제가 지면 은 눈썹을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걸까 생각하다가 서로 굴욕적인 거를 좀 남겨야겠다 해서 승리자 패배자를 표현한 굿즈가 나옵니다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판매도 들어가고 이대호 선수가 12개를 던져서 하나 넣을 때마다 10장씩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예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한 골당 10장이에요. 한 골당 10장. 우와! 둘. 10장이면 되지 않나? 아, 지금 오신분이몇 분인데, 다. 곱장 7번 넣어야 됩니다. 일곱번 자, 셋. 넷백보도 없습니다 백보습니다 저기 벽에 맞춰서 힘세요 어. 오케이 다섯 어. 여섯 어. 오 여덟 어. 아홉 열. 오! 오! 오! 우! 자, 마지 하나. 스무 장은 따주십쇼. 죄송합니다. 흐허허. <웃음> 다 들어가는 거 흐허허. 와와 그래서 하나 넣은 것도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열장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